배설물 등이 모두 다 화석에, 화석에 이해해준 중...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화석은 이 화석이 남겨졌을 당시 그 취재를 알게 해주고, 그 생물에 대한 그 그, 그, 그 화석을 남긴 생물에 대한 것도 알수 있고, 음. 그리고 그 생물을 무력심했다. 그런 과정그 지층에, 지층에, 화석이 있는 지층에 화석을 통해서 아이템을 알수 있는 게 중에 유시체는그게네 가지야. 네. 이 제일 많은 부분은 삼, 한,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그래 프고 있을까 싶은 상탄보기라는 지평래요. 그리고 전기 시대 전체를 지지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지지시대는 다른 각 지인 기간을 찾아왔는데 상탄보기야만 음. 상탄보기 화석이 거의 발견이 되지 않거나 화석이 거의 발견이 되지 않거나 화석이 더이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비해가 더강화되었거요그 어, 어쨌든 상탄보에서는 사롱이 발견 안되다니는 좀특징이네요 약간 이 화석이 지지시대를 구분할 수 있겠네요. 음.. 네. 이게 전통하 석 땅을 만들어 는기를 지역 생 환경에 대한 계를알려이 어떤 분리다리에서어 등 시세대는 메모드잘 알고 있는메모드나모드잘는모드 <목소리도>